모시고 행사를 진행하게 된점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아동 참여 위원회 발대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웃음> 먼저 오늘 발대식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대비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의왕실을 대표하시고 아동이 행복한 의왕실을 만들기 위해 열정을 쏟고 계시는 김상도 의왕시장님 참석. 국를 향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기극이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국가 영광을 충성을 다할 것을 급게 표지니다 바로 이하 이식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바로 위축장 수유가 있겠습니다. 이름 가나다 순위로 5명에서 6명씩 단상위에서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명되신 네. 위원님은 단상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라희, 김민영, 김민지, 김정민, 김하람 위원은 단상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촉장, 의왕 부곡초등학교 3년 김라희. 이하를 의원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20조에 따른 아동참여위원회 위원으로 이촉합니다 2020년 6월 27일 의원시장 김상돈 민지, 이하 내용도 같습니다 미촉장, 덕장초등학교 5학년, 김하라, 네. 이하 내용도 있습니다. 이 내용은 같습니다. 위축장 이완덕성초등학교 5학년 성효인 이하 내용 로스카 이하 내용 습니다 미촉장 완곡초등학교 왕연 조광일 이하 내 같습니다.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이 총장, 박장총사의 5학년 황채원, 기아를 의왕시 아동 친화도시 조정에 관한 조례 제20조에 따른 아동 참여위원회 위원으로 입축합니다. 2020년 6월 27일 의왕시장 김상동. 달내 중학교 3학년 김태양 이하 내용 중학교 양학년이 보고 아리아 내용이습니다 미촉장 대구 중학교 2학년 최혜림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아이 미총장 덕장 중학교 2학년 한소유 이하 내용은. 이하 내용과 같습니다. <웃음> 위촉장 의왕불문학교 2학년 부다미 기아를 의왕시 아동신학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20조에 따른 아동참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2020년 9월 27일 의왕시장 김태평군. Gracias. s t a c 참여 위원회 발대식을 갖게 된 것을 아주 기쁘게 생각을 하고요. 오늘 미축장을 받으신 우초등학생이서부터 고등학생 생까지들 모으셨는데 감사드리겠습니다. 사실 코로나 이유가 계속 이렇게 안정되지 않고 이어지면서 사실 사람 모이는데 이렇게 모이는 것이 본인들도 좀 불안했을 것이고. 은내주신 부모님 입장에서도 불안했을 텐데, 네, 그래도 아동참여위원회 발대식의 위축장 받으시러 나오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부모님에게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발대식하는 것은, 시에서는 우리 이제 아동들, 청소년들에 대한 인권이나 권리에 대한 보호, 존중, 이런 것을 지키기 위해서, 백대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에 해야 될 역할들이 오늘 백대식을 중심으로 해서 본인들이 이제 그 대변자가 되지 않네요. 초등학교, 초등학생대로, 중학교, 중학생대로, 고등학생, 고등학생들의 주변에 또 친구들 얘기 많이 들어야 되고 그 들은 얘기들을 위원회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서 시에서는 그것을 아동, 청소년들의 정식으로 담아낼 수 있게끔 하는 역할을 여러분들이 위촉장을받은바 동시에 책임을 더 주셔야 된다는 거니다 그래서 오늘 위촉장을 받으신 여러분들은 초등학교 학생들은 전 초등학교 대저 전체의 네, 여러분들의 대표적으로 갖고 있고 중학교 학생들은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뱃속을 달고 있어서 아는 또래 친구들의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줘야 되고 그런 얘기들을 혼자 듣고 마는게 아니라 이런 유연이 남아서 여러분들이 그 의사를 전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시에서 여러분들 이야기 듣고 그것을 음, 정체계획에 담아내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세래서 오늘 이 초과 되신 여러분들은 정말 잘한 수럽다고는 자긍심을 가져주셔야 됩요 아셨죠? 네. 오,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들 역할을 열심히 해주셨을 때 열심히 해준 만큼 우리 아동 청소년들의 정책이 예, 다른 한 도시보다 우리 양시가 한탄하게 만들어져간다고 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주실수 있죠. 네, 꼭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구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오늘 이 저거드신 거 축하를 드리고 힘든 시간 남아 주시고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아동참여위원회 위원회 활동을 다짐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활동 다짐 후는 초등, 중등 고등학생 대표 각 1명씩 나와서 선서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로 선서를 할 아동은 초등학생 대표 갈매초등학교 4학년 이현재 위원, 중학생 대표는 갈매중학교 3학년 김태양 위원, 고등학교 대표는 우정고등학교 2학년 이윤비 위원입니다. 새해 위원님은 앞으로 나와주시고 시장님께서는 다시 한번 단상위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선서를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큰 소리로 모두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시작. 아동 참여 위원회 활공 다짐은 선서. 우리는 의왕시 아동을 대표하는 아동 참여 위원회 위원으로서 의왕시의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이 행복할 수 있도록 위원 서로만 합심하고 협력하여 다음과 같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의왕시가 아동의 사례 권리, 생존 보호 발달 참여를 준수하는 아동친화 도시로서의 무상을 잘 지켜나가고 있는지 확인하여 의왕시가 아동이 행복한 도시로 정착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주변에 아동의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는 친구가 없는지 살펴보며. 아동의 권리가 어 억가워지고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웃에게 전극 알리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아동과 관련된 지역사회 일에 관점을 가지며 주변 친구들의 이야기에 귀그 기울이므로써 모든 아동의 존엄성이 존중받는 세상이 될수 있도록 함께 힘쓰겠습니다. 2020년 6월 27일 유아시아동창회위원회 일동, 바로 네, 수고주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제 1포 행사의 마지막으로 다음께 기념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